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유류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 호제 세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주요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리 케니노 사고가 어, 유류오염 손해 배상 보장 호 제도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어,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든 사건이 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토리 캐년 호, 액슨발리조 시프린스 호,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를 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어, 토리 캐년 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고의 개요와 어, 해난 구조 및방지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그 문제점과 어,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고 전후의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사고 전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기인해서 그러한 그을 이유로 해서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해. 어, 실제로 이러한 규제가 있어도 실제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연성이라할까요 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구체화되지 않고 좀 느슨한 형태의 규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더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실제 그 유료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 기존의 그 선조의 손해배상 책임법 체계가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어, 오염사고를 유발시켰는 선박 소유자나 어, 선원에 대해서는 어, 민사적으로 봤을 때 보험에서 보상을 받것으로써 어, 거의 피해가 가지 않았는 반면에 불측의 소해를 입은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도 어, 해안선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리 개는 이러한 그법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개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가지 국제협약이 각국의 공료법으로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유료오염 손해 배상 책임 제도또 규제를 하는 공법의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 토리 캐념언 사고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 토리 캐념언 사고 이전에는 어,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공법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러한 협약의 대표적인 것이 1954년 런던협약, 정식으로는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uh, 1954, 즉,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어, 또이 협약 외에도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채택되었는데요. 이이 제네바 협약은 실제로 하나가 아니고 네개의 협약입니다. 어, 이러한 협약들은 결국은 어, 해양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사안제에 있었는 것이고요. 어,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이 당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리케으노 사고 이후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1973년 마포의 협약과 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1969년 책임협약 또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리 개념호 사고 당시에 현존했던 국제협약은 1954년 런던 협약과 1958년 제네바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 이 당시 협약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유리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은 어, 런던 협약 즉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어, 일명 런던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 주요 내용은 어,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까지의 이런 협약을 배출 금지 해역으로 설정해서 이 해역 내에서는 기름이나 기름 함유량이 100ppm 이상인 유성 혼합물의 배출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로 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보통 제 선박에서 그 당시에는 어그 기름이 이제 혼합된, 뭐 유성 함, 기름이 혼합되었거나 기름 슬러지 같은 것을 바다에다 이제 배출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넓은 해양에 어, 소량의 기름이 유출되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 바다의 자연적 정화력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전까지는 이런 그 규제를 별로 받지 않고, 맘뭐 놓고 그 배출 하다가, 어, 이제 선박이 점점 커지고, 기선들이 이제 커지면서, 어, 선박에서 이 유출이나 누출되는 기름의 양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유조선이 이제 운항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어 대량으로 기름이 쏟아질 가능성이, 어 이론상으로는 있었다고 보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해역을 정해놓고, 50배리 이내, 육지로부터 50배리 이내 해역을 배출금지 해역으로 지정을 하고, 어 기름 함유량이 100ppm 이상인 유성고나물은 배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순도 100% 기름은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성빌지나 배출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기름 취급 작업 시 기름기록의 부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이 협약의 최약국 정부에 폐유 수용시설을 마련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무를 부여한 것 동시에 어,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하고는 있었지만 우선 이제 그 이법 국제 협약을 시행하면서 당장 문제가 된 것이 어, 배출 금지 구역 즉 50해리 이내 수역에서 유성 혼합물의 그 유분 함량을 100ppm 이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실제 단속을 했을 때이 100ppm 이하라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 그 다음에 배출 규제에 관한 기준과 시행 및 처벌을 기국에만 이름, 이름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이 선박이 A라는 선박이 한국 선박이 한국 선박이 일본 수역에 가서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일본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 통보를 하고 처벌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어,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어, 실제로 그 런던협약의 어, 규제 효과가 효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50회리 이원 50회리를 넘어가는 해역에 대해서는 어, 배출 금지를 명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는 어, 비판을 어,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1954년 런던협약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배출 금지 해역을 좀 확장해서 50회리에서 100회리로 넓히게 됩니다. 어, 또, 1969년 개정 협약에서는 그 범위를 전해역으로 확장을 해서, 어, 이 구역 이내에서는, 어, 유성, 함, 유성 그, 어, 함량을 100ppm, 어, 그, 이상, 일때는 배출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는 규정을, 어, 그 적용해왔는데, 이것을 어, 정면 확장을 했고 또이 100ppm 이라는 배출 허용,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입증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예 삭제하고 100헤리 이내에서는 농도 여하를 불문하고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단수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어, 이러한 이제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을또 규제 대상을 기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 오염물질로 확대를 하게 되니다 어, 적용이 제외되었던 150톤 미만의 일반 화물선 포경선 등에도 모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총톤수 2만 톤 이상의 신조선의 경우에는 항해 중 순간 배출률을 1해리당 60리터 이하로 어, 규정함으로써 로드온탑 방식의 채용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네바 협약은 그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풍에 관한 협약, 공해역과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이라는 네개의 협약을 우리가 어, 통칭해서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제1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이러한 협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은 영해및 접속수역에 관하여 연한국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성문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또공해에 관한 제약에서는 선박 파이프라인및해저 개발로 인한 유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방사성 폐기물 투하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또 대륙붕에 관한 협약은 해양생물자원보존방해금지, 해양자원탐사와 개발을 위해서 어, 지대에서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어, 취하도록 어,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이런 대륙붕 지대에서 어, 해양보존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공예업과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이 어, 채택이 되었는데요. 어, 이들 그 협약은 어, 대개 그 1964년에서 62년에서 66년 사이에 모두 발효가 되었는데요 어, 영예 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는 어, 32개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 1964년 9월 1 0일 발효가 되었고 어, 1993년 현재 49개국이 어, 가입을 했습니다 또 공예에 관한 협약은 37개 조문으로 규정이 되었는데요. 1962년 9월 30일 발효했고, 61개국의 당사국으로 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대륙붕에 관한 제약은 음, 조문수가 15개 조문에 에, 이르는데요. 1964년 6월 10일 발효하게 되었고, 56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공예의음 및 생물자원 보존 제약은총 어, 32개 조문으로 규정이 되었는니다 1966년 3월 2 0일 발효하게 되었고 당사국은 35개국입니다. 다음은 그 사고 이후에 제정된 국제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는 국제협약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법에 관련된 협약과 민사책임 관련 협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 공법 관련 협약은 먼저 이미 그 토리케노노 사고 당시, 즉 이전에 런던협약이라는 협약이 있었는데요. 이 협약을 좀더 발전시킨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마포협약과 또 오염사고가 공해에서 발생했을 때 공해에서 발생한 사 오염물질이 연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969년 공해상 개입에 관한 어, 협약을 채택한 겁니다. 한편 민사책임 관련 협약은 어토리개니호 사고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분야인데요. 어 1969년 CLC 협약, 즉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제정됩니다. 이어 여기서 이제 CLC 협약을 제가 책임협약, 또 국제기금협약을 FC 협약을 국제기금협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유료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이러한 그 용어를 법률용어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어, 마포일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포일협약은 유료오염뿐만 아니라 선박에 기인하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어,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954년 런던 협약을 수정, 확대한 것으로서, 어, 부속서 1에서 6까지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론은 원칙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 적용되는 것은 그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부속서 1에서 6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속서 1과 2는 제약국이, 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될 강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속서 3에서 6까지는 어, 최악국이 임의로 자국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폴 부속소 1은 유류의 배출에 의한 오염규제. 기존의 런던 협약에 그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이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것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 1954년 런던 협약이 최종적으로 1969년에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1973년에 다시 개정된 것이 마포일 시대학 부속서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조선이 발라스트 항해시 배출하는 유료의 총량은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용량의 15,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요. 유료의 배출률은 항해 거리 1헤리당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헤리 이내에서는 유조선의 화물 구역으로부터 어떠한 유류도 배출을 할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 항의 거리 1힐이당 60리터 이상을, 60리터를 초과해서 유류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이제 유류를 배출해서 그 넓은 해양에 조금씩 이렇게 배출 함으로써 자연적 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해역에 소량을 배출하도록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 화물의 적재시부터 하역시까지 화물유와 그의 잔사유의 이동을 기록하는 기록, 기록부를 그 비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새로 건조되는 유조선에서는 배출 허용 총량이 화물 용량의 15,000분의 1에서 3만 분의 1로 감소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을 또한 유류에 의한 오염에 민감한 곳을 특별해역으로 지정해서 그 해역에서의 유류 배출을 완전히 금지했는데요. 이러한 해역이 전세계에 다섯 군데 있는데 지중해, 흑해, 발티케, 홍해, 걸프지역 등이 특별해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나 해도를 보시면 은요 수역이 굉장히 좁고 육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해역에는 약간의 오염 물질이 유출이 되더라도 오염을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선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 유류를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유분 폐기물을 로드온탑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어, 로드온탑 방식으로 따로 보을하는 것이고요. 어, 혹은 육상의 그 수용시설, 즉 배출시설인데 일로 어, 배출을 해야 합니다. 또 1975년 12월 31일 이후 어, 건조되는 7만 대도의트 이상의 유조선은 어, 화물탱크에 밸러스트를 채우지 않아도 운항 횟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크기의 분리밸러스터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어떠한 화물 적재 상태에서도 충돌 좌초에 의해 손상되었을 때는 침몰되지 않도록 하는 구획과 손상시 복원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이러한 요건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 협약은 다시 1978년에 개정되었는데요. 몇 가지 요건이 추가가 된 것이죠. 분리밸러스트 탱크 요건에서 2만 데드웨이트 이상의 신조 유조선에 이런 분리밸러스트를 탑재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 위치로 충돌이나 좌초시 화물탱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적인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원유로 화물탱크를 청소하는 원유세정장치를현존선에 대한 분리밸러스트 탱크의 대체 용도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새로 건조되는 유조선에는 분리밸러스트 탱크를 추가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어, 다음은 마폴 부속서 2편인데요. 어, 유해 액체 물질에 대한 배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적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오염 규제, 또 유해 액체 물질의 배출 요건, 유해 액체 물질의 규제 조치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속서 1과 2의 내용은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에 모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폴 부속서 3인데요. 어, 포장된 형태 또는 컨테이너에 의해서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인데요. 어, 이 화물이 별도로 이제 유류가 포장이 되어 있거나 컨테이너에 의해서 유해물질이 어, 포장된 상태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어, 벌크 화물과 같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부속소는, 어, 최악국이, 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 적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의미 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이, 이, 포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규정, 중요한 규정들은 포장에는 상표 명이 아닌 정확한 기술적 명칭을 부착하여 위험성을 표시해야 하며 선박 서류에도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크기, 구조, 설비를 고려하여 아주 위험한 물질은 적재 용량의 제한을 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폴 부속소 4인데요. 선내 하수에 의한 오염 방지 규칙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장실 소변기 및 어, 화장실 스카프에서 나오는 배수와 어, 폐기물을 어, 규정한 내용이 있고요. 또, 진료 구역에서 그구역에 있는 세명기, 빨래 함집및 스카프를 기문하여 나오는 배수 어, 또 어, 생동물이 들어있는 장소에서 나오는 배수 위응급 배수와 혼합한 기타의 어, 배수에 대해서 어,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마폴 부속서 5편인데요. 어, 선내 쓰레기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인데 어, 해역 쓰레기의 종류를 플라스틱 또 더미지 라이딩 및 포장물질 종이, 제품, 능마, 유리, 금속, 병, 오지, 부족 등, 식료품의 폐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해역과 특수해역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특수해역이건아닌건 모두, 어,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어, 던지 등은 떠다니는 것은 25회리 밖의 해역에, 어, 버릴 수 있도록 어, 특수해역에서 해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플랫폼 주위로 부터 500m 이내에서는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해역에서는 아예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고 또종이제품 넉마, 유리, 금속, 병오지그릇 등은 특수해역에서는 역시 버리지 못하는데 이 버리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데 어, 특수해역이 아닌 곳에는 3일이 내에서는 투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3일에서 12일이 사이에서는 어, 분쇄를 하면 은 어, 버릴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1 2해리 밖에서는 그냥 분쇄하지 않더라도 투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근처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500m 이내에서는 무조건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특수해역에서는 육지로부터 1 2해리 밖의 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했고요. 뭐이 경우에도 플랫폼의 500m 이내 플랫폼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분쇄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역이 아닌 곳에서는 3일이 내에서는 투기할 수 없는데 3일이 에서 12일이 사이에서는 어그 분쇄해서 투기를 할수가 있고요 12일이 밖에서는 어그 종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500m 플랫폼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어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속서 6은 오전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와 헬론가스의 생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인데요. 어, 선박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저유황 선용류 사용을 유도하게 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배출 절감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어, 의무화가 주도적인 노력을 어, 기울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1969년 공해상 개입에 관한 실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1 7개의조문과일경구속서로 출발을 했는데요. 최악국은 현저하게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해난사고나 이와 관련된 행위의 결과로 실업에 의한 해양오염 또는 그 위협으로부터 생기는 자국의 연안 또는 관계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을 방지 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공예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군함 또는 국가가 소비하거나 운항하는 정부 선박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연한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난사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 특히 선박의 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인 또는 회사가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될 때는 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취하려고 하는 조치를 동지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협약에 대해서는 1973년과 92년에 각각 의정서 즉 개정안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어, 1973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원류, 중류, 디젤유및윤활류등 유류 2위의 물질에 의해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한 공해상 조치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유류 이외의 물질에 대하여는 부속소에 따로 정하도록 하여 1975년 11월 21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제1호로 채택하게 되고 부속소에서 휘바유 납사 유독물질, 액화가스 방사성 물질의 목록을 열거하게 됩니다. 또 1991년 제31자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사 제49으로 채택하게 되고요. 어, 기름류, 유해 액체 물질, 포장된 형태의 유해 물질, 방사성 물질, 액화가스류를 각각의 부록에 포함합니다. 또, 유해 액체 물질의 종류의 A류 및 B류 오염물질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1969년 책임 협약과 1971년 어, 기금 국제 기금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토리케니어로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들 두 협약이다. 어, 오늘날의 어, 유료염 손해 배상 보장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 이두 개의 협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토리케니어로. 어, 이, 그, 해양오염 사고는 해양오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의 미비점이, 어, 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하나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러한 결과, 손해배상 법제를 그 정비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요.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서 1969년 CLC가 우선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이 협약은 유산에 의한 대량의 화물이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민사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실체법 규정과 절차를 규정한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총 21개 조문의 협약 공문을 가지고 있고요. 협약 증서 양식의 후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국제협약을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1971년 국제기금협약 즉 FC는 어,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인데요. 1969년 책임협약이 책임의 주체를 선박적으로 하면서 엄격 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선박소의자에게 매우 무거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반면 피해의 광버, 광대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역시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료의 운송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정유사가 일정한 추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해정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래는 그 과실 또는 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969년 CLC협약, 즉 책임협약에 의해서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책임도 기존의 선주책임제한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한도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책임한도를 정했습니다만 유료오염손해가 워낙 광대하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그그 이러한 그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로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어, 제대로 배상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구상, 배상이 축소하지 못하고 어, 불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상당히 높은 액수의 책임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주에게 더 높은 책임을 묻기는 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 기름을 유료의 운송으로 인해서 그다음 선주가 아닌 다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어 정유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사가 어 자기의 이제 행위로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이 유료 운송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을 조성했다가 어 CLC 협약에서 배상하지 못하는 어더 높은 금액의 책임에 대해서는 CLC 협약이 어, 배상하는 그 부분, 이원의 지역에 대해서, 어, FC 협약에서 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제2조 및 4조, 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책임 원칙에 따르면, 엄격 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완전라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969년 책임 협약에 의해서 지게 된 선주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어, 들어줘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어, 규정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 국제기금에 대해서 이러한 협약이 결국 국제기금협약으로 이렇게 어, 만들어지는데요. 유료용 손해 피해자를 직접 그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969년 책임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주 책임 중의 일부터 보상을 하고 유료용 손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대 지도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국제기구로서 1971년 국제기금을 어, 설립을 하게 되고요. 어, 이러한 그 기금에 의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 이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69년 어, 책임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두 협약은 그 개념이 어,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1969년 책임협약의 책임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1971년 국제기금의, 어, 71년입니다. 국제기금의 책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 극히 제한된 몇 가지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9년 국제기금은 엄격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971년 국제기금의 2대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유료염 손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킨 선주도 1969년 국제기금의 채권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 국제기금은 1971년 국제기금협약의 최약국의 영향에서 원유나 연료이후에 이를 인수하는 화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이 기금은 모든 최약국으로부터 구성되는 총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1969년 책임 협약의 최악 공간이 1971년 국제기금 협약의 당사자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상 토리 개념호 사고에 대한 그 영향을 모두 공부를 했는데요. 이 토리 개념호 사고는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유리 오염 사고의 배상 체계를,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어, 첫째, 토리케니어노 사고 이전 유료오염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거기에 어떤 규정들이 있었으며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비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그 토론, 토론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어, 두 번째로는 토리케니어노 사고로 인하여 신설된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공법협약 또의사책임과 어, 관련된 사법협약으로 나누어서 어, 공부를 하고 이를 토론해볼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수업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